네. <웃음> 10번 이상의 미팅이었나? 저희 의견 되게 차지. 많이 넣었죠. 아, 한세 우리 한세번 했나요? 세 번? 했나요? 두두세 번? 네. 아니요, 우리 한 4차? 4차까지 4차.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우리가 6차까지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이게 3차 아닙니까? 이게 4차 이게 4차일 거야. 아니요, 아, 미팅만 아, 따졌을 때. 여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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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들어오면 네. 아, 할게요 하고 네. 다음날 후회해요아네 아, 진짜 이걸 아니 아... 슈가씨가 적극적으로 영업하지 않았나요? 어? 몇 아, 네. 번에 걸쳐서 영업하 제가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들어와가지고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형 그래도 형 쉬는 날에 형 작업하는 네 하고 있어요 어제도 아닙니까? 했어요 어제도 했습니다 어 아, 기대를 아, 하겠습니다 슈가씨 네. 네. 한번 시원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형! 네. 작업 좀 해요 <웃음> <웃음> 네 사실 게임 OST가 <웃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죠 OST가 반이에요. 말은 저렇게 해도 나중에 또 얼마나 멋진 결과물을 갖고 올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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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피스 아, 아미마카 오, 나옵니다. 누구인데? 아, 약간 팡류 게임 중에 야. 약간 타격감이 좀 탑인 것 같아요. 정국이 예? 눈 봐라 저거 누가 봐도 정국이다. 귀여워. 뭐야? 이거. 아, 만들 때왜 아, 고개를? 코미디에 진짜 많이 했잖아요. 수고했어요, 다들 누구야? 어, 다리 떠 있는 거 봐. 아 테오스. 아저 아, 저 모자가 아, 귀엽네요. 라플라스, 라플라스. 옷 옷을 다양하게 <웃음> 입힐수있네아저저 동물 잡아먹는 게임의 그초 코스튬 아닙니까?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네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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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게임을 발표할 때 사실 이렇게 시작부터 공개하는 경우를 본적 있으세요? 저는 뭐 게임 그 그런 공개하는 그 게임 설명회거 있잖아요. 네. 뭐이렇쇼 뭐 같은 거 요즘 어, 아쇼 같은 거 많이 하죠. 전략 발표. 사실 근데 이제 완성이 거의 됐을 때 네. 이제 클로즈베타 전에 보통 이제 그렇게 좀 화려하게 네, 네. 네, 오픈을 하잖아요. 네. 근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시작부터 이렇게 네. 저희 뭐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은다 완성되고 오픈을 하죠. 네. 보통 네. 새로 개발한 네. 게임. 네. 뭡니다, 갑자기. <웃음> 열린 개발이라고. 아, 그다 네, 네. 열린 개발. 네. 오픈 개발. 오픈 개발. 오픈 개발. 이 게임은 BTS와 아미, 그리고 유저 여러분들과 한발한발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게임이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오, 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Uh -huh. 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개발자가 한번 돼보는 음. 이제 그런 시간이고요. 네. 오늘 그 열린 개발의 첫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입니다. 야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개발의 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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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섬섬아 뭐야 정가 중간... 어쨌거나 이게 섬이잖아요 섬 삼... 그림 로고 그림까지 저는 그려 서한 번에 대출하는 오케이 아. 다섯 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와한 와. 번에 한다고? 나 하나면 내 거예요 다섯 개까지 한다고 아나이런 거에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가는 거 같아 오케이 그럼 남준이 약간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오케이 난 양으로 승부한다 오케이 그럼 저도 양보 양으로 좀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 오늘 할일 그래 맞아 뭔일할 일이 있어야 돼 h 어 w t 별별 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 k 이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o n 저는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야 어느 식상. 정도까지 식상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식상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음. 그 스탠다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없다는 뜻이거든요. 설명으로 다시 <하시도> 되고 <웃음> 항상. 아, 지금 야초. 레모. <웃음> BTS 인더섬. <웃음> 딱 검색하다가 인더까지 했는데 인더 시트 했는데 수비 뜨는데 선까지 또. 어 그럼 인더섬은 뭘까? 함면서 눌러볼 수 있는. 어, 전들 아, 약간 접근성이 쉬운. 접근성. 시 한번 엽서 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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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로고까지 만들었어요 오케이, 지민! 오늘의 일기... 어때요? 뭔가 그... 여 예, 제의가 들어갔습니다 좀... 지민이 만들었다 솔직히 약간 브이로그 로고 같긴 한데 예? 네? 뭔가 가시죠 어, 뭔가 그... 아, 지금 보면은... 이, 이, 이, 이 어플 같은데 지금 네. 보면은 지금 글씨체가 약간 공포 게임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일 들어가겠습니다, 씨 오늘의 일기 5행시로 딱 했으니까 운 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오! 오 오늘이 되기까지 네. 늘! 여러분과 함께 했죠 의. 의식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 일 일일이 함께 해주세요. 이귀엽즈어 뛰어. 기업 뛰어. 오늘의 일기. 오늘의 일기. With BTS 뭐 이런 건가요? BTS 좋네요. 네, 아이, 오늘의 일기 M 뭐 이런 건가요? 아 오늘의 일기 M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똑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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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장기를 아, 이제 써냈좀 살점미를 했죠. 음. 네, 이건 귀엽네요. 예,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잘했네. 아, 아니, 그렇죠. 그렇죠. 또섭뭐 했을 <웃음> 것 같아요? BTS. 그들이 섬에서 게임으로 아. 선물 한다. 선물. 아, 요거 프렌드. 떼었을 때 섬에 꽃을 <웃음> 네. 섬에 꽂혀서 그래. 섬에 선물을. <웃음> 반가반가. <방가, 방가. 웃음> 야, 남주 씨. 제일보다 야, 먼저. 자. <웃음> 네. 첫 번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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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town, Welcome to Bangtown. Bangtown. b a n g t o b t s 콜라보레이션 t o 하 a b c 뭐? 자, 아미, 뭐라. 자, 뭐 a n g t b 하 t o w o w n a b a b a t b o n a a b c 뭐 g t o w n b a n g t o w 요 b a n g t o w a n g a 타니타운. 어 타니타운. 네. 타니타. 타니타운 있었고요. 자 마지막 잘 먹어 보세 잘 살아 보세 이름하여 잘 먹고 잘 사자 방타소년단 어. <웃음> 버리는 카드였죠. <웃음> 혹시 원래 펑타? 이거 이거 마지막에 그냥 버리는 <웃음> 네. 거 아니에요? 컨펌, 컨펌 받을 때한 다섯 <웃음> 네. 개 보내면 한두 가지 정도만 내가 생각하는 애들. 네, 버리는 카드고. I T S ITS. 오, 오, ITS. Yes. 저는 뭐 <웃음> 별거 없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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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무들이라면 나 또한 행복하리 으흠. 우리 따뜻하고 우리 숲에서만큼은 행복하고 좋은 힐링을 할수 있게 행복한 숲이 되어보세 일곱한 숲 세븐 트리스 세븐 세븐 트리. 아, 사실 유, 저희 중에 유일하게 시를 썼네요 네. 그러요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예쁘게 네. 만들어 주네요. 다들 귀엽네요. 뭐 무슨 게임이 온다 막 이건 <웃음> <웃음> 게임을만나 만난 반가워. 방탄가... 게임의 첫 만남이 시작된다. 반가 반가. 아나 와... 진짜 진짜 생각나는 게 없어. 어? 여보. 야, 우리, 뭐, 야, 야 우리도 뭐 반가 반가 캠핑 게임.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뭐 이중에서 좀 팀별로 돼야 되고. 일곱 명의 네. 역사 속에 들어가 보자. 네. 너 <웃음> 히스토리 나올 것 같은데? 네. BTS 아니요. 스토리 아니야? BTS와 연대기를 합쳐서 원대기로가겠어 <웃음> 번데기. 번데기 아 번데기 괜찮네 오, 번데기 B T S 연데기 아 번데기 번 번데기 네. 버, 어, 번데기. 번데기. 아, 번데기 번데기 괜찮네요 번데기아 근데 아까 그건 괜찮은데 이, 인더섬이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개발을 해놓고 굳이 B T S로 끝날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이게 제가 봤을 때 일코용으로도 뭐 나중에 그러니까. 너 혹시 너뭐그뭐 B T S 인더섬해 이거보다는 그냥 뭐방가방가해네 네, 이게 더. <웃음> 너 번데기 아, 하냐? 아, 번... 야너 번데기 해? 아니, 야, 너 번데기 아니, 언제 지나요 이게 낫죠. 세븐 트이 재밌던데? 아니 난 번데기 되게 괜찮은 것같아야 오늘의 일기 어때? 자그일기 아, 근데 솔직히 어때? 말해서 <웃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일기가 제일 최악이었어요. 아니 <웃음> 게임은 <웃음> 게임 이름은 원래 유치해야 됩니다. 진짜, 진짜 사람들이 않아요. 시작을 잘안 해요. 오늘의 일기 자, <웃음> 이제 1등을 한번 뽑아봅시다. 야, 이 중에서 야. 게임 제목을 하나 골르면 되는데 네. 사실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는. 그렇죠. 네, 네. 신중하고 그, 좀더 집중해서. 우리 우리 게임에 외계, 외계 생명체도 나오나? 뭐... 뭐, 나중에, 뭐 나... 나중에 업데이트될 수도 있죠. <웃음> 다음 거 있어요? 어, 네. 없어요. 쓴거 쓰지 마세요. 어, 저희가 이제 뭐한 명씩 뽑으면 될까요? 그렇죠. 네. 네. 자, 그 정국 씨부터 자, 한번 뽑아보시죠. 원하는 네. 거는... 종이 그럼... 탈락하였습니다, 변대기. <웃음> 잠깐만, 은 <신경은> 뭐였어요? <웃음> 제가 BTS 인더섬이요. 푸모가 뭐뭐 있죠? 지금? <웃음> 캠핑, 캠핑 있고요 캠핑, 캠핑, 그리고 일곱 나무 그리고 있습니다 일곱 나무 있고요 a m 타운 n g 타운이 p i n g c a 가 p i n 아, 아, 아 하나만 딱 골라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어려운데? <웃음> 인더섬 자, 남준이 형, 태 g 이형 그러면 그냥 그렇게 두 표를 갑시다 그냥 두 표를 하세요 오케이 g c a m p 두 n g c a m p 타 n g camping, camping, camping, c a m 타 i n g 타 a m p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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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캠핑! 두 표! 타니타 m 표! 지금 공동 u p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인더 뭔가... o 뭔가... i t s 가능해요, i t s 예. 저는 아, 제가 해맞이 봐도 제건 진짜 별로긴 한것 같아요. 사실 <웃음> 알고 있었어요. n i t t 기오늘 o Tanit Tupio. Tanit Tupio. Tanit Tupio. Tanit Tupio. Tani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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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자, 인더섬으로. 네.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명이 네. 결정됐습니다, 여러분들. 인더섬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야,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저, 그리고 저랑 네. 윤경이 동시에 생각하시는 그 당선 안된 사람은 혹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나요? 네? 네? 당선 안된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지어 네? 그럼 뭐, 그냥. 그러니까 선, 되죠, 선물이라 뭐. 생각하세요. <웃음> 아이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자, 이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선물. <아이고. 웃음> 네. 좋아. 자 그럼 게임 인더섬 타이틀 제작자 아 슈가 아 m 의 이름. 그래 전국리고 비. 그래지에서 만나보자. 다 거. 올려요. 이거면 뭐다 올려라요. 아자 그래. 결제 우리했으니까다 그래, 그래, 올라요. 다 올려. 특별 다 코스튬도 그냥. 기대해주세요. 특별 그냥. 코스튬 <웃음> 셔츠 다. 느낌 있을 거자 그럼 마지막 선물. 저 어디 있나요 지금? 선물이요? <웃음> <웃음> 아일랜드 워터. 오저기 <웃음> 왔다 왔다. 지금 아, 어디 아, 나왔어? 와아 이미 있었구나. 귀엽다. 자 크게. 시간 대표로 한번 열어 열어 주시죠. 열리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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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인더섬! 인더섬! 인더섬! 인더섬의 인더성. 열린 개발 프로젝트 역사적인 시작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왕 로고 만들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만들기 Let's get, get it! 와 이거구나 아 드디어 나왔네요 아, 아 진짜 귀엽다 딱 누가 봐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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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좀 많이 기다려주세요.